말레이시아 음식 전문점에서 이게 이게 이이 네임이 어, 뭐예요? 매리사락사 뭐 이거는 락사. 커리 사 얘는 로티, 로티. Yeah, yeah. 이거는 곶칼이 곶칼이 곶칼가 맵네요 그죠? 어다 이거 먹어야겠다 치킨도 하나 먹을까? 치킨 오, 맛있겠어요. 맛있네. 여기다 <목소리> 찍어먹어봐 오 얌, 얌 와우 하나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그거 찍어서 먹어까요 하나 좀던가 오우 어 맛있어 레이샨 코리 싹싹 이 어, 음. 커리 치킨도 있고 오뎅도 있고 생선. 계란 그 다음에 생선도 있어요 이게 생선인가? 아니, 오뎅인가? 어니가 먹어버렸어. 음, 뭐, 응, 음, 뭐 먹었어? 저기 오징어예. 오징어하고 약간 고추 저기 뭐 고기 하나 들어있던데. 어. <웃음> 오늘 오뎅. 음. 음. 저희는 커리 국물로 만든 누들이야. 응. 음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짬뽕 같은데 커리로 만든 거. 아, 아. 여기도 뭐 이게 고기인가요? 응. 닭고기. 닭고기. 이거는. q yeah. yeah. yeah.